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그랑사가의 2월 첫 업데이트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2월 4일 새벽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자 추가되는 내용에는 드레스룸이라고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게 됩니다 뷰티샵 화면에서 좌측을 선택해서 이 드레스룸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메뉴에서 여기 가운데 있죠 뷰티샵 이 뷰티샵의 왼쪽에 이 드레스룸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자 현재 이미지에는 동방나들이 설기념 첫 테마 코스튬 적혀 있고요. 드레스룸 메인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메인 캐릭터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코스튬 새로 나올 때마다 초가되는것 같습니다. 자, 이 드레스룸에서는 새로 출시된 다양한 그랑사가의 캐릭터 코스튬을 미리 착용해 볼수 있으며 마음에 든다면 구매 후 바로 내 옷장에서 착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코스튬별로 이렇게 수집 효과가 있고요. 어떤 수집 효과가 나온지는 내일 업데이트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코스튬에는 추가되는 코스튬은 아까 여기 있던. 군방나들이 기념으로 된 코스튬을 됩니다 아무래도 한복 스타일로 나오게 되겠죠. 각 캐릭터별로 코스튬 어떤지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딱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자 컨텐츠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챕터 6챕터가 밸런스가 변경됩니다. 불에 이끌려온 모스링 무리처치 여기에 등장하는 일반 몬스터들의 데미지를 감소시켰고 중독 공격 데미지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라의 h p 를 감소시켰고요. 이 나이라는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그 나방보스 나방보스 이름이 나이라거든요. 이 보스의 HP 자체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방보스에 등장하는 일반 몬스터의 데미지도 감소시켰고 그 일반 몬스터가 공격하는 그 중독 공격도 감소를 시켰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 어려웠던 용암 가고일킹 토도마 처치 토도마의 ATP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지금 토도마에서 막혀있는 상태인데 내일 업데이트 후에 바로 또 클리어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그 다음에 막히게 되는 바실리스크 킹 카릭 처치 이 카릭의 보스의 데미지를 감소시켰고 방어력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릭이 소환하는 일반 문스터의 데미지도 같이 감소시켰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하향된 모습입니다 네, 5챕터의 마지막이라 부르는 이타우킹 로모 처치 출혈 공격적 데미지를 감소시켰고 방어력도 감소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모가 소환하는 일반 몬스터의 데미지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감소될지는 얼마나 막힘없이 잘 가는가에 대해서 이거 체감이 좀될것 같습니다 5챕터 6챕터 일부 보스 몬스터가 특정 상황에서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어서 어이 일부를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몬스터가 사용하지 않아서 바뀐다는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군요 그리고 결투장 매칭 대상 우선순위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칭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몬스터 처치 칭호 획득에 필요한 조건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실리스크 헌터를 예시로 들때 기존에는 사육된 바실리스크 100마리를 처치해야 칭호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번 패치로 바실리스크, 훈련된 바실리스크, 새끼 바실리스크 등 꼭이 바실리스크만 잡지 않고 그 앞에 야생, 그 훈련대 새끼 이거 다 포함돼서 처치해도 이 카운터가 되도록 조건을 와닿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류의 몬스터들을 잡으면 다 카운팅이 된다는 소리죠. 칭호에 있는 바실리스크 헌터, 이교도 헌터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몬스터들만 100마리 잡으면 칭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프로필에서 캐릭터 친밀도가 1,000 달성할 때 지급되는 기사단 프로필 아이콘 6종이 그림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 친밀도가 1,000 달성한 것 치고는 어, 기존에 있던 그림이어가지고 조금 새롭진 않네요 다음은 왕국 퀘스트 중에서 골드 퀘스트의 오픈 구간을 5챕터에서 4챕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챕터에서 골드 퀘스트 3종을 또 추가하게 되었고요 골드에 대한 밸런스로 조정하면서 아래 콘텐츠들의 골드 획득량을 상향시켰습니다 일간업적의 골드 받는 보상 100% 상향시키고요 주간업적 또 100% 토벌전 100% 시면의 회랑까지는 100% 증가하고 왕국 퀘스트 4챕터에 이제 신규 세개가 생기고요 기존에있던 5챕터 거 30% 상향 6챕터는 20% 상향한다고 합니다 선별전에서 받는 골드 보상도 20% 상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일반업적하고 주간업적은 골드를 얼마씩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일 업적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 5천 골드 받거든요. 그 다음이 없네요. 이거 하나만 있고요. 주간 업적에서는 방어구 분야, 분해, 방어구 분야가 15,000 골드로 받게 되고 여기서도 어 하나만 있네요. 과연 이두 개가 내일 업데이트 후에 100%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월 상점에서 광위의 그랑 주월 1개로 교환 가능한 SSR 그랑 웹폰 상자에 구매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월 1회만 교환 가능했던 이한 개짜리 이한 개짜리가 주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언급이 없는 거 봐서는 다섯 개짜리 요거는 이제 월간 한 개로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한 개로 꾸준히 바, 바꿀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만으로 엄청 크죠 그리고 게임 내 밸런스에 맞추어서 휴식 보상도 수준을 상향시켰고요 티켓 조각을 100골드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선멸전 채팅창 알림의 내용을 또 간소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스템 중에서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랑웨폰 이 변신 그랑웨폰의 극초월 즉 3초월을 하게 되면은 인연 달성 리스트에 외형 변신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 변신 그랑웨폰 3초월을 하면은 마을에서 이 변신 웨폰으로 변신한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외연병신을할수 있다는 이 설명 자체가 드디어 이제 초가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지급되는 R등급의 그랑웨폰들의 연출 퀄리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길드에서는 길드 회관의 길드 사무소와 길드 지원 이두 개의 기능이 동일해서 길드 지원 버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다음, 대사 부분에서는 메인 퀘스트와 선멸 전 대사 중에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고요. 다음, 기타 목록에는 이제 한계돌파 제로 상자, 여기 상세 설명에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점 부분에서는, 어 점검 후에 골드 월정액, 이 7일짜리와 28일짜리, 오, 이두 개의 보상이 상향된다고 하고요. 26일 그랜드 오픈 이후부터 2월 4일 목요일 전까지 골드 월정액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점검 후에 상향된 골드만큼 우편함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랑 웨폰 중에서는 세리아드 웨폰 중에 베일라의 패시브 스킬 아이콘을 수정한다고 하였고요 네. 베일라면 은 스킬 워터레인을 쓰는 이 회복 스킬입니다 이 아이콘이 아마 지금 워터레인 표시 이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이 변경된다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그랑웨폰의 어 실제 스킬 수치와 상세 설명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수정한다고 합니다 어 페이시의 극초월 2단계 스턴 저항 수치가 기존에는 80%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 90%로 적용되게 되고요 히포크스의 넛백 저항이 80%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90%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윈, 윈에 관한 그랑웨폰 이 실제 스킬 수치와 설명이 어또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수정이 된다고 하네요 넬리의 극초월 2단계 슬로우 저항 수치 어, 기존 80%에서 90%로 바뀌게 되고요 제나이스 극초월 3,4,5단계의 막기 강화 지속시간이 15초 표시됐던 게 20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나이스의 해방 극초월 5단계의 막기 수치가 20%에서 25%로 바뀌게 되고요 타시온의 해방 물속성 대상에게 데미지 증가 수치 10%에서 20% 수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달튼의 방어력 감소 확률 15%에서 30%로 수치가 변경되게 되고요 파르타니의 극초월 5단계 스킬 데미지 수치가 390%에서 400% 그리고 극초월 4, 5단계의 방어력 증가 수치가 30%에서 35%로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카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랑웨폰 바라크의 스킬을 제자리에서 사용할 경우 속박 상태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수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네트의 패시브 아이콘에 LP 증과 아이콘이 아닌 해방 스킬 데미지 아이콘으로 적용되어 있던 점 수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르트한테도 이 스킬 수치와 상세 설명이 다르게 되어 있던 점 수정하게 되네요. 그중 대상은 누네트의 극초월 0단계에서 2단계까지 이 LP 감소하는 스킬 기존에 30% 그리고 해방 스킬에 40% 적혀 있었는데 이게 잘못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일반 50% 해방 50% 이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요 3초로부터 5단계에서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게 50%, 70%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아샤웨폰의 일반 해방 스킬의 중독 부여 지속시간이 3초에서 5초로 변경되게 되고 엘리의 극초월 5단계 일반 스킬 데미지 수치가 80%에서 90%로 바뀌게 됩니다 어 이건 솔직히 어 데미지 계산 안 해보면은 점검 후에도 이게 수치가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패치로 상향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나마알수 없을 것 같네요. 이건 제가 따로 데미지 수치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가지고 업데이트 후에 이만큼 상향됐는지는 아마 체감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라스의 그랑웨폰 드라곤이야 해방 스킬 설명을 수정하였고요. 하르트의 일반 스킬 수치가 극초월을 했으나 상승하지 않던 현상 수정한다고 합니다. 하르트라면은 바로 요 스킬이죠. 요 그랑웨폰. 이게 극초월을 해도 일반 스킬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적힌 대로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4초월해서 스킬 데미지 100%, 여기서 100%로 일단 표시는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스템 부분에서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어, 캐릭터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남풍 모스링 퀸, 나이라가, 어,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하는 현상 수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라는 그 나방 모스터를 말하는 건데, 이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한다. 어, 요게 과연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던 그 버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업데이트 후에 이 버그가 막히지 않나,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파티 분배 시스템 및 파티 보너스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현상 수정되고요. 자, 이때까지 요거 파티 보너스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패치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2인까지는 아무것 보너스가 없고 3인부터 골드 보너스 3퍼 4인은 5퍼 5인 파티는 10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몬스터보다 특정 레벨 이상 높을 경우에는 경험치 획득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캐릭터가 몬스터보다 특정 레벨 이상 높을 경우 또 골드를 획득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높은 캐릭터로 이제 1챕터 2챕터 3챕터 이렇게 낮은 등급 갈 때는 경험치와 골드량을 좀더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자 파티 초대를 소락을 받은 이후에 다른 파티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수정되고요. 길드 회관에서 길찾기로 NPC, 유우에게 이동했을 때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현상 이것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튜토리얼에 나오는 안내가 잘못 출력되는 현상 수정되고요. 붉은 허브, 푸른 허브, HP 물리학 공병, MP 물리학 공병 이 내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방에 보이지 않는 현상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거 가방 봤을 때 확실히 안 보였죠? 생각해보니까 전혀 의식을 안하고 있었네요. 선멸전 오크군단의 습격에서 고블린이 무적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퀘스트 관련된 내용은 납치된 쿠션족 메인 퀘스트 진행 중에 NPC 아이엔이 겹쳐서 출력되는 현상 고쳐지고요 캐릭터 업적 4단계 캐릭터 캐스트가 완료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투장에서는 결투장 시즌 종료 후에 로비에 진입할 때 보상 팝업이 출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고요 그 외에 프로필에서 아이콘 테두리에 R등급의 증표, 뭐 SR등급의 증표, 그 다음에 SR등급의 증표 획득 조건이 그랑웨폰으로 잘못 표기되어 문구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잘못 적혀있던 문구들, 요렇게 여러가지 수정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2월 첫째 주에 진행되게 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과연 코스튬 부분에서는 지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궁금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던 그 디자인은 약간 메이드복 차림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 아니고 다른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로 봐서도 캐릭터마다 아주 특색 있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이 수집 효과, 과연 코스튬 수집 효과에는 어떤 능력치가 붙어 있을지, 그리고 2월에 또 새롭게 추가되는 새로운 월드맵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선보였었죠. 요거는 이제 쇼케이스 당시에 그랜드 오픈 하자마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새롭게 추가한다고 했는데 어, 아무래도 여기 오른쪽 지역이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방이란 이름으로 먼저 업데이트를 한거 봐서는 월드맵 중에서는 여기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먼저 업데이트 하게 될거 같고요 그리고 신규 캐릭 6개 중에서 지금 한 가지 캐릭터 공식 카페 에 누가 클라 뜯은 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다는 점 비속성의근접 캐릭터로 보입니다 약간 무기를 봐서는 아주 장검의 태도를 들고 싸우는 캐릭터 같고요 약간 라스보다는 조금 두탁한 느낌의 검을 다루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공개되게 되면은 나머지 5개 또 캐릭터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은 또 캐릭터 픽업 뽑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신규 캐릭터 6개는 전부 다 뽑기로 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속성별로 다 하나씩은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화금 유저분들도 다이아를 모았다가 또 이제 신캐 픽업 때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